안녕하세요. 밴드 목리에서 노래하는 김신의입니다 코스모스 악기에서 타카미네 기타 엔도서가 됐습니다. 섬세한 장인 정신이 깃들여져 있는 기타라서 음색 하나하나가도 너무 좋고 앞으로 저희 음악에 더 좋은 사운드를 내줄 거라고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카미네 기타와 함께 더 멋진 음악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